나뭇잎 사이로 무언가 보입니다. 과연 무엇일까요? 안녕하세요. 여행하는 작곡가입니다. 빨리 가볼게요. Let's go. 하이나, 우리는 핑크퐁을 보러 온게 아니라 바로 로봇 로보트? 로봇이가 음. 있어요. 빨리 올라가 볼게요. 하나, 둘, 조금 무서워도 참아볼게요. 거대한 로봇이 서있습니다. 엄청 크네요 엄청 크고 로봇 트가 있네요 트가 있는 거, 트가 있는 거, 트가 있는 거, 트가 있는 트가 트 강력한 채프 피네이시! 내 이름은 테사. 바지 가랑이를 꽉 잡고 있는 화인이 이제는 로버트까지 있는 강서구입니다. 로버트만 있는 건 아니고요. 닌자 터틀의 닌자 고부기도 있습니다. 어 무서워요. 강서 영상 크리에이터 활동은 계속됩니다. 감사합니다. 여행하는 작곡가였습니다.